신호등 치킨 먹을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치킨 정말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먹어볼 수 있어 행복하네 동생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못 먹어서 한이 맺혔던 그래서 제출시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후르츠 치킨이 제출시가 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한이 맺혔냐면 아니 다들 이상한 치킨이 새로 나오거나 할때다 후르츠 치킨을 예로 들어서 뭐 이거보다 맛있다 맛없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걸 안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대화에. 그래서, 와, 이 먹방 유튜버인데, 이 후루츠 치킨을 왜못 먹었나 했더니, 제가 15년 12월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게 15년 7월에 출시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먹을 일이 없었던겨. 그런데, 이제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설레고, 기대되고, 막 그래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먼저, 파란, 초록불 먼저. 와... 야, 이거 보이세요? 잡히나, 이거? 이 비주얼 이야. 바로 이 향이구나. 바나나 한번 먹을게요. 얘는 그냥 치킨 같다, 그죠? 와, 진짜 바나나 시럽 향이 나는데? 단맛보다는 짠맛이 둘다좀 강하고 딸기! 딸기가 진짜 비주얼이... 먹고 싶지 않게 생기긴 했네, 그죠 메론 아, 내가 맛에 편견이 없나? 막 악평을, 온갖 악평을 쏟아낼 정도의 그런 맛은 아닌데? 바늘 소스를 찍어 먹으면 먹어볼게요 바느, 바나나 와, 이건 진짜, 마음 <웃음> 맛도 아니냐? 음 와,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아닌가? 잠깐만. 몰라, 치킨은 꼭 이런 맛이 나야 되는데, 이런 선입견이 없어서 그런지, 어, 그냥 이런 맛의 치킨이구나. 그냥 이런 느낌인데요? 저번에 맛있게 먹었던 감자 치즈볼. Thank <laughs> you.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건 이제 없어지면 또못 먹으니까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뭐, 그냥 나쁘지 않은데요? 잘 먹었습니다. 근데 네, 뭐 오늘 후르츠 치킨 먹어봤는데 생소하긴 한데 그냥 뭐 이런 맛을 의도해서 그냥 시도해본 치킨이구나 이런 느낌이었고 그냥 신기한데요. 또 시켜 먹지는 않겠지만 나왜 계속 먹고 있냐? <웃음> 핑크 치킨 먹어볼래? 응. 어때? 달콤해. 달콤해요? 응. 어, 딸기 맛 딸기 맛이 한번 먹어봐요. 아니 가루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기를 먹어야지. 고기. 치킨인. 데 맛있다. 맛있어? 여우나 딸기 치킨 먹어 볼래? 딸기 치킨? 어. 어떤지 얘기해 줘. 이거는 메론, 메론 치킨. 메론? 나 메론. 이거는? 이건 바나나. 바나나? 아 바나나? 뭐 바나나 맛있어. 음. 어때? 맛있다. 맛있어. 맛있당.